눈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더하고 나하고 붙잡아보자 내 청춘이 못하게 허문 보야 둥다리 둥땅 둥다리 둥땅 여섯 줄을 통겨라 23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에서는 본선 4차전이 펼쳐집니다. 이번 본선 4차전은 1대1 라이벌 매치로 박지현은 송가인의 검은고야로 무대를 꾸밉니다. 박지현은 중학교 때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인지 노래는 물론 잠깐씩 보여주는 몸짓이 앞으로의 무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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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지은공개합니다쓰 안에 된다고 전는 보거든요 쓰 안에 된다고 전 보거든요 승지현은 공개합니다 내가 결승 갈게 날 준비해 나이여요여기 죽었습니다. 나이 생각 공덕 부지 마. <웃음> 체를 합니다 조심히 따라가십시오이이번 이 이. 대결은 누가 이겼습니까? 승자는